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쓰고 있는 포렉스 영어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웹사이트가 바로 www.babypips.com인데요. 자, 이곳에 오시면은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러한 모습을 어, 처음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곳은 이제 영어로 되는 웹사이트인데 가장 기초적인 포렉스를 어,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적인. 어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에듀케이션 education 오시면은 에듀케이션에 오시면은 어, 보시면은 how to trade forex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forex 약간 뭐 공부하듯이 프로그래스까지 어, 이렇게 뭐게이지로 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서 뭐 난이도별로 또 있습니다. 뭐 여기 어, 프리스쿨부터 킹더 같은 엘레멘치, 초등학교죠.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좀나눠 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프렉스 기초. 그리고서, 뭐, 브로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석에 대한, 이제, 기초 분석에 대한 것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요. 차체 차치, 차츠의 종류. 이거 뭐 서포트 레지스 뭐 캔들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것은 바로 재 e s 스 캔들스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재 e s 스 캔들스기 무엇인지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 어좀뭐 불편하실 수 있지만 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캔들 뭐 제가 주로 말을 하는 뭐배열 싱글핑 뭐 불리싱글핑 뭐 이런 식의 캔들 포메이션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볼수 있냐? 자 보시면은 뭐 여기 뭐베이지 캔들 잽핀 스캔들 스틱 해가지고 싱글 캔들 스틱, 듀얼 캔들 스틱 두 개예요. 두개 듀얼은 그 다음에 트리플 세개 캔들 같이 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잽핀 스캔들 스틱 c 시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캔들스틱이 다 나옵니다. 모든 캔들스틱 패턴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 캔어 캔들스틱 패턴, 그리고 캔들스틱 패턴의 이름.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는 불리시, 올라가는 패턴인지, 내려오는 베어리시 패턴인지. 그래서 뉴트럴 같은 경우는 에 중립. 중립 어, 이제 패턴이란 거고요. 마찬가지로 도지, 뉴트럴, 그렇죠? 중립.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뭐, White m a r l b o 불캔 b 이고요 그리고 뭐, Black m a r 어 b o 어떻게 생겼지 베어 캔들, 그렇죠? 그리고 h a m m e r c a n d 널 보시면, h 머 이것이 h 머다 마찬가지로, h 맨베어리 a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 인버티드 같은 경우는, 역해머입니다, 역해머 역해머, b 리 l 시그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슈팅스타, 베어리 g 시그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싱글 스틱, 어, 싱글 캔들 스틱 패턴이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줌 캔들 같은 경우는 에 서포트와 레지센스둘다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리쉬 캔들 같은 경우는 에 저희가 항상 서포트에서 찾고요. 그다음에 베어리쉬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레지센스에서 저희가 찾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더블 캔들 어, 스틱이죠. 블리싱거빙. 옆에 있는 캔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캔들이 확실히 보면은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잉글핑입니다. 그래서, 블리싱글핑, 베어리싱글핑, 레지신스에서 나오는 왼쪽에 있는 캔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캔들이 훨씬 더 크기에 이제 베어리싱글핑이구요. 트위저 탑, 그니까 뭐 돼지코처럼 생겼죠? 돼지코 콘센트. 그 다음에 트위저 바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블리시 시그널, 위에 건 베어리시 시그널, 이제 레지신스에서 찾을 수 있는 베어리시 시그널. 밑에 것은 불리시 시그널로 이제 서포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모닝스타 트리플입니다. 이제 트리플 모닝스타 불리시 시그널이고 이렇게 베어리시 중립 불리시. 이브닝스타 베어리시니까 레이센스 나오고요. 불리시 중립 베어리시. 셀리 와이 솔저 불리시고요. 서포트에서 찾을 수 있고 불리시 불리시 불리시 캔들이 세개 연달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쓰리 블랙 크로우 레지셋스에서 나오고, 반대로 레지셋스에서 베어 캔들이 3개가 연속, 3 인사이드 업, 뭐, 3 인사이드 다운, 이런 식으로도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치시스로 이것을 뭐 프린트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차트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넥스트 레슨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서포트에서 아니면 레진스에서 이런 식으로 그쵸? 다 설명이 아주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영어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영어를 모르셔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자 스캔들스틱의 이제 자생 어, 자생 설명을 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듀얼 캔들스틱 패턴 한번 클릭해 을 볼게요 그러면 왜 이게 블리싱글핑인지다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뭐블리싱글핑이다 그러면은 The Bullish e n g u l f i n g Pattern, 그쵸? 뭐 해, 해가지고 다섯이 나오는데요 뭐 Is a two candlestick pattern that signals a strong up move may be coming? 그죠 Happens when a bearish candle is immediately followed by a larger bullish candle 그래서 보시면은 bear candle 다음에 bear candle보다 훨씬 더큰 bullish candle이 Follow, 그죠 Follow by가 이제 이후에 나타난다 뭐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large bullish candle이 이후에 나타난다 그쵸? 이래서 불리 싱글핑 배열 싱글핑은 반대로 이제 불캔들 다음에 바로 역캔들이 배열 캔들보다 훨씬 더 크기에 이런식으로 다 설명이 다 친절히 나와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어, 이번주에 첫번째 영상 만들었을 때 보시면은 분석이신 그쵸? 어, 일곱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파운드 엔 제가 롱 포지션 가져갔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아주 아주 잘 가고, 있, 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파운드 엔 데일리 서포트, 그쵸? 그렇죠? 해머 캔들, 서포트에서, 서포트에서 해머 캔들, 그리고 블리시. 아주 좋게 지금 약 거의 어 70p, 80p가량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캔들식 패턴, 여기서 이렇게 베이비핍 사건에 오셔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저희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